하나, 둘, 셋짜라 자, 선분님 안녕하십니까 여기 저희는 오늘 가평에 위치한 들꽃여울 캠핑장이라는 데로 왔어요 오늘 저희가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초대를 받았느냐 캠핑골의 남양규점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분들을 모이... 아... 뭐라 하지? 음... 한찍해 아, 그런 분들을 모아서 그 남양주점 지점장님이 이렇게 개최를 하셨어요 그래서 고래빠 모여라라는 그런 이름으로 어, 캠핑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한 20팀 정도 오늘 참여를 하시고 그 중에 한명또 저희를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그래도 남양주점 어, 잘 다녔다 그렇게 뿌듯한 어, 그렇게 느끼는 그런 뿌듯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아이 너무 추워서 입이 아이 이렇게 안 나오냐 <웃음> 자 일단 그러면 피칭부터 하겠습니다. 다른 팀 벌써 세팅 다 한데도 있고 한데 저희도 빨리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추워요. <웃음> <웃음> 날씨가 부, 벌써 영하 영어. 일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냉장고를 좀 가져왔습니다. 벌써 영하권이에요. 날씨 겁나 추워. 웰컴! 웰컴 기프트! 이야... 짱이다! 이거 나중에 이따가 저 언박싱 합시다 uh. 네, 이따 한번 봅시다 uh. 우리 일단은 텐트 치는 걸 마무리 합시다 자 일단 텐트는 대충 쳤어요 오늘은 파이어 쉘터에다가 쇼페이 옆집이 저희 팀 조장님이신데 여기 는 라운지 쉘터에 저쇼배가 아니라 엘돔 같은데? 이 뒤에가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그쵸? 이 뭐지? 이따 물어볼게요, 이거는. 우리 거는 왜 이렇게 각이 안 살지? 각이 잘 사는 이유를 좀 한번 알려주십시오, 나중에. 아시는 분들은. 각이 잘안 사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가지고. 얘쇼배가 지금 뭐다 맛이 갔나? 이렇게 쫙 이렇게 좀쫙 당겨가지고 펴긴 해야 되는데. 저희 탓이겠죠, 뭐. 근데 일단 빨리 치긴 빨리 쳤어요. 우리 엄청 빨리 쳤어요. 지금 한 20분 됐나? 30분도 안 됐어요. 어, 10시부터 오늘 일정이 있어요. 저희가 9시에 딱 도착을 했는데, 빨리 마무리 세팅 좀 하고, 그러고, 또, 무슨 행사가 있는지 한번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잘해. 촬영에 해서 수고 많으시고 짱팀에 박수 한번주세요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늘 유튜브 올라가 100만 뷰좀 찍습니다 오늘 <웃음> 제발 자 우리 또 오늘 고려빠 캠핑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박수 <웃음> 저기 매니저님과 회장님한테 박수보고 계십시오 아, 고맙습니다 화이팅! 고리파 화이팅! <웃음> 안전하게 하시죠 안전하게 그래서 일단 가시는대로 준비하시고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플리마켓 할수 있게끔 준비 좀 해주시고 자고리빠자 예! 즐거운 캠핑 시작하십시오! <웃음> 야공을 찾아! <웃음> 어디 있어? 거기 아, 어, 차인 이야, 어로드 아, 그리드, 우와 그리드, 텐트만 가지, 이야. 야, 나, 나. 텐트야 텐트. 우와. 됐습니다. 았자 25번 뜯으세요. 불모 하루 네. 때, 불모 하루 때 가지고 네. 하시고. 자몇 번? 비타늄 집게. 티타늄 <웃음> 집게. 비타늄. <웃음> <웃음> <집게. 웃음> 불멍하러 예. 때라 기타는 칠게. 불멍하러 때티타는 칠게. 불멍하러 때 뭐지? 야날로날로도 있어. 불멍하러 때 뭐야? 예. 오, 여기 여기 여기 야 한번 뽑. 그렇지. 안녕하세요. 포 타왔습니다. 아, 네. 네. 천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이거 이거 할까? 이거 할까? 달 모양 할까? 별 모양 할까? 텔레톱이다 청구 <웃음> <이거> 삽? 삽 모래삽 모래삽 눈삽 모래삽 이야 저거는 삽은 얼마예요 저기 써있네 원입니다. 여기 써있네 이렇게 스부가 나갔네 여기 오세요 저 이거 아 그것도 하세요? 네 아, 돈은 아, 내주셔야죠 <웃음> 아오 이 오야, 엄마 사주는 거야? 그래, 아들네이 사주네. 예, 잘 아, 해. 이 아, 니가쓸거 어차피. 공을 네. 네. 엄청, <웃음> 엄청 많이 찾았다. 엄청 많이 찾았다. 몇개 찾았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200원도 이거. 이야. 아, 너희는 하나 누원 더. 이거 가지고 가서 카드 판형한테 카드값이야 그래? 하고 주고 와. 이야. 0 0 원? 뽑아봐. 대박. <웃음> 이 캠핑몰에 이거 잘안 되겠는데 장사? 안 짜가? 어, 안 짜가 안 짜가 딱이네. <웃음> 괜찮다야. <웃음> <웃음> 야 진짜 완전 금손이다. 이렇게 <웃음> 이렇게 만든다고? 이모가 완전 펑. 야, 야. <웃음> 이거 <목소리> 이거 쪼개 <접어들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이거 어드려나못냐이거 산거야? 이야이쁘네아니와너 그거 하면 딱다 오늘 <웃음> <목소리> <목소리> 다춥줍 집에 패딩 놔두고 왔는데 제가 프리마켓 이걸로 이 지금 2,000원에 사고 얘는 지금 5,000원에 사서 완전 무장했어요 <웃음> 그냥 반대로대로 이게 이게 0 0원이게 2,000원 되는 거 이게 훨씬 비쎄 것 같은데요 <웃음> 어. <웃음> 이거 핸드메이드 어, 핸드메이드 핸드베이드. 한땀한땀 음. 지금부터 우리 웰컴 기프트 언박싱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굉장히 많아요 일단 꽉 차있어 하나씩 꺼내 볼게요 자 일단 큰 거부터 오 이거 뭐야? 오 와세컨 스텝 유어팬이래요 유어팬 무쇠팬 같은데 오 이만한 사이즈 딱 이거 솔캠갈할때 그냥 가져가면 되겠다 여기다 고기 고기 꽃먹거나 이럴 때 네. 우와 이거 무쇠팬 야세컨 스텝 거 무쇠팬 캠핑골에 에코백 신화공 신화공에서 또 에코백 이렇게 하나 주셨네요 그 앞에 또 주머니도 이렇게 있어서 앞에 넣어볼 수 있는 요런 에코백이 두 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맥스 부탄에서 또 맥스 부탄가스 이렇게 또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러그에서 안전캡 이 릴선 같은 데에다 꽂는 안전캡 이렇게 또 주셨습니다 자 이거는 앞치마예요 앞치마 탑앤탑에서 주신 앞치마 예, 네, 요새깔이고요 앞치마 감사합니다 집에서 집에서 해야겠다 이거는 우리 원래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핸드크림. 3일 핸드크림 독일 핸드크림이에요 아 독일 거래요 예. 네. 핸드크림 충전 케이블 대박 충전 케이블 이거 3인원 예세 네, 가지 다 되는 거 아이폰용 그리고 C타입 8핀 세개다 들어있는 거 이거 그냥 또 유용하게 쓰죠 우리 캠핑 가가지고 이 케이블이 또 있고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송월타올에 수건 아 수건까지 또 주셨고요 뭐야 자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볼게요 뜯어 볼게요 와 이거 수세미 주방도 올인원, 드라이, 주방도 올인원 드라이 수세미 안심이다 이 수세미가 4개가 들어있어요 세제가 포함된 수세미래가지고 그냥 물만 적당량 묻혀가지고 바로 씻고 어, 버리는 일회용 스템인 것 같아요 여러 장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안에 일곱 개씩 일곱 장씩 들어있는 게 예,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협찬 바로 주신 건 아니고 고래 쪽에 주셨지만 감사합니다 자 이거 뭡니까? 자, 우리 캠핑 다니면 여러분들 피부가 상할 수 있으니 얼굴 팩 청유자 비타 수딩 마스크 예, 주셨습니다 네장자 그리고 맛쿡 3호 내열용기랍니다 CD 피스짜리네 뜯어볼게요 아 이거 이거네 집에서 우리 밥그릇으로도 많이 쓰고 요거 이렇게 이거는 찜기인거 같은데? 찜기? 찜기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쓸수 있는 여기다 만넣어가지고 그냥 뭐 바로 돌리나보네 이런 용기가 네개씩네개 4개 들어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집에서도 잘 쓰겠네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지금 이 지프 백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아 여러분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 진짜 너무 너무 많은 오, 그런 폭목을 주셨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색새 좋다 김치 짓 냄새 에네네 음식 경연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점, 음식 경연대에서 <웃음> 1위를 하면 조별로 <웃음> 캠핑장 <웃음> 1바 캠핑장을 조끼리 오, 모여서 올수 있는 그런 어, 경품을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요리를 좀 해가지고 이제 경연대에 출품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닭코야키와 육회를 준비를 했고요 어, 저희 조에서 김치찜 그리고 감자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출품할 예정입니다 대박이다 이거 이대로 이렇게 가져가시네 이야. 그리고 감전 아오. 야 찍으시면 안 돼요. 잘안 맞추는데 <웃음> <웃음> 안 되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웃음> 아 아니, 안 찍겠네. 안찍네 <웃음> <안 찍었대? 웃음> 이야롱농산 자, 아, 팀장님 먼저 보시고 나머지 몇까 와서 먹어야 돼와여기는명절인데 아우, 여기는 아, 2조. 이, 2조. 여기가 2조 2조, 이렇게 2조, 여기가 이조조1조 4조 자, 1조! 빨리 오세요, 1조! 1이, 2용, 2용, 2용. 팀장님, 팬 왔어요, 팬 아, 너무 많이 거 아, 이거네 음. 아 육개 육회. 아 육개라 맛있겠네. 아저씨가 사준 식탁 가져. 빨리 뚝불 해서좀해 주세요. 배고파 죽겠습니다. 네. 요거 아, 그럼 네.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나라 가고 싶은 나라에서 공부를 같이 했고요. 특히 또이 음식이네. 아이들이 준비한 맛있어요. 괜찮아요? 맛있어. 맛있어. 뭐가 맛있는 얘기님 자,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하나 알아서 이조 백도. <목소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목소리> 아 이거 <이제> 축하드립니다. <목소리> 완전 반전이다. 티타늄이랑. 아유 골목. 고생하셨네요 선수님. 예. 예 찐이 들어왔습니다. 아 짱이다. 이렇 하시죠. 감사합니다. 무적 2조. 따따따따.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심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요 아, 어. 자, 2조 다모였나요 2조. 아, 자, 조다모였으니까 아, 자, 일단 우리 부부 응원전 한번 보겠습니다 승리하아다아 으아! 으하으 오, 아아아아 <목소리> 아이고, 이고이거고이고아이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 파라 아이이 파라 놓고 하고 전 주고 오 됩니다. 이기에서 출발. 출발. Well, but... 자 이제 스타도 죽겠어요 죽겠어1초2초 호떡 카세요토카로 토토카로, 토토카로, 토토카로, 토토카로, 토토카 드렸어? 카로어토카로 토토카로, 토토카로, 토토카로, 토 아주 눈에 맞, 맞짱 맞짱해. 야 준호라. 많이 있으니까요. 사회를 맡게 된보입니다자첫 아. 아. 번째 문제 제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 네, 보래야. 저기 네, 정답이지만 연습 문제였습니다. 오. 오. 아. <웃음> 아, 그치 그치. 그니까. 우와. 우와. 요그 중에 매일 공통된 한 문장이 들어갑니다. 이 문장은 무엇일까요? <웃음> <우와> <웃음> <웃음> 예, 처음 들었던 그부터의 총 개수는 몇 가지일까요? <웃음> 땡곱박이 <웃음> 16은 무엇일까요? 네! 사키타! 네! 사키타! 320! 네! 야, 너무 어렵지 않아? 아니 이거 스타러! 아 왜? 아 아, 네. 이제 캠핑몰의 남양주 고래바 여러분 이번 주최를 하게 된 율스타입니다. 워! 멋지다! <웃음> 전 대통령님이 잠깐 축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입니다. <웃음> <웃음> 너무너무 감사드리다 잠시만요. 잘 들으십시오. 어떡하냐?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준비됐다. <웃음> 경기전 <집이 전화. 웃음> 시작합니다. I m e n okay. 뭐야 돼요? 그리드 그리드에다가 요 이렇게 맞아서 안될걸? 화이팅! 아, 아, 될까? 될것 같아 어 아, 우와 무서워. 우리, 우리 리액션부자들 보수의 스멜이 느껴지는데 그 연구하는 사람과 과학자같아 아 저요? 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일정을 다 마치고 조별로 식사를 하고 아니 가위를 잘라오는데 of soul <laughs> 주원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원이 생일파티 좀 있다가 사진 찍고 와가지고 같이 하고, 그러고 철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목소리> 고우마음 축하에서 이렇게 시작되 아, 치신도 아, 아, 아. 아. 있어 오, 해봐, 진짜 진짜. 약간, 진짜. 아 제발 어. 약간 약간 안 아이도 i r d l e 도 s o a 이제 날씨가 정말 겨울 날씨예요저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지금 거의 영도에서 한낮에도 한 2,3도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고 지금 제가 경기도 가평인데 뭐 강원도쪽, 뭐 동해쪽이라든지 또 철원 이쪽, 이쪽이라든지 포천 뭐 이렇게 북부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더 추워질 것 같아요. 어, 이제는 이제 난방에 확실히 신경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어, 너무 추워요. 이 파이어 쉘터를 쓰면서 라운지 쉘터보다는 훨씬 따뜻하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올해 언제까지 다닐 수 있는지 제가 파이어 쉘터를 계속 다녀보겠습니다. 마녀요? 어, 여기 있습 와꿀 وب 우 a p a 나왔습니다. I just wrote to you asking if you had a good memory and if you're listening now f o you one like 그 카페 샵에서 주최하는 그런 행사를 제가 여태까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서 그것도 큰 브랜드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지점, 남양주 지점장님이 주최한 그런 단독 단고를 위한 그런 행사였어가지고 더더욱 더 의미가 깊었지 않나 싶습니다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물도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고 협찬사들도 해주셔서 저희도 정말 잘 받았습니다 뭐 남양주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행사가 많아져서 단골 고객들에게도 충성도가 더 높아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른 뭐골라들든지캠핑고에 뭐 다른 지점들도 어 이런 거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다니는 그런 캠핑장, 캠핑샵이 있을 거잖아요 부디 이런 모임들이 더욱더 오늘 계기로 확성화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핑은 어떻게 이거 세요하게 잔하게. 짬